그,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고,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극명하게 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그 우리 세미나에서의 핵심적인 토의가 어,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어,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결국 어, 행동을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러한 그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그래서 한 어, 몇몇 그 최근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도시의 미래 비전 중에 하나가 저비용 사회 또의 전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 중에 하나 그, 몸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침에, 어 제가 사는 데가 사계동인데요. 거기서, 그, 디지털란지가 제 직장이니까, 출근 시간이 한시간 반. 심하면, 그, 그러니까 대중교통이용하면요 2시간 걸려요. 출근만.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데도 2시간. 아, 아침에 저녁하면 4시간이 날아가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갔는데 이건 거좀해결 어, 주십사 에서이작업에서한 <웃음> <해서 웃음> 거고요. 그다음에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특히 해서 해서 해서 에서 해서 해서 해그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서 해기해 근데 저, 저희 중소기업 버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의 스마트와 스마트팩토리 이런 걸 지원하면서 아까 드리는 가장 그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구글의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아마존의 웹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런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급속하게 전체적인 그 데이터 또는 그 이런 그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종속도가 심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아까 이제 뭐 어른께서 그 어, 국내 기업들 키우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눕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저희, 주도 공수기업, 그, 산하 연구기관이 되셔 있는, 이런 그, 솔루션 기업이나 데이터 기업들, 인공지능 쪽에서, 어떻게, 그, 우리, 로컬 또는 도메스틱 펀드를 육성을 해서, 그러던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거다 하는 것도 중요한 고민입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다 성원이 담시,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 가장 먼저 말씀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언제서. 아, 그럴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일단은 정의용 사회가 되기 위해서 빨리 SHS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공감하는데 잘못하면 i c l o u d AWS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뭐데이터랑 생태계를 한국이 주도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주도한다기 보다도 몇몇 전문가들 이 힘겹게 ISO 사회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주로 구글이나 MSL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몰아붙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기네 마켓을 표준화로 싹, 싹, 싸버리면은, 신인지를 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써야 되는데, 좀힘을 못해주십사 해서, 제가 한국에 주어도 주다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웃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기업에 잘못하면 먹히기 뭐, 때문에, 그렇지 않을, 저는 큐베이팅과 함께, 그래서 이제 표준화로 가게 되면, 글로벌 기업도 걱정 못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임승의명제자에교주는 데서 말씀해 주습니다네 예. <웃음> 예. 그, 아까 이재용 박사님께서 하셨구나 조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이제 평등학교 네. 아마 결혁 네. 가능 네. 거예요 아까 발제를 했으니까1 9 그, 1 3년2 4 탐험을 다요 그 다음에 54년에 3차 사았거든요2 0 1 8년에 3차 사았거든요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러 그런 산업기술의 변화에 대한 뭐, 지금도 선도적이고 대응적 관점에서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지도가 만들어다기 보다는 그 사실 완전 기술 변화가 발생하고 후속적으로 대응을 그렇게 크죠. 서 우리 행정적 관점에서 본다이 세상을 혁명에비해서 더욱더 활성화된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 데 그거를, 이제 보원이 우리, 염증제에서 행정되었을 때, 벨트남의혹선시험를 인간으로, 난또 54년도에 그 기계가 인간 대치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NPL은 후에 한창 후에 나오거든요. 지금의 시대에 어떤 그 사회학적인 이론적인 백화점이내지법 제도를 구축해나가는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현존분으로서 가장 들난야 그렇게 행정학자들이비난받았는게1공공관리로 지난 1경우그 초경쟁사회 경쟁이 뭐 생산사이지이도 있지만 파이가 늘어날 때는 좋았지만 파이가 줄어들어 그 이간의 노동이 주로들 그라인 시대에서는 경쟁이 오히려 팬식들을 죽여버리는 결국은 전의 시대가 아니라 멸망의 그 시대로 가는 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황하는 기억이 안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난 1차 때 발제하신 범죄자, 우리 사원실이 발제하셨을 때머버수 있는 다양한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 이제 두 가지의 트랙이 동시 에 발생하는 거 같아요. 하나는 아주 초영계 외방 사회가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운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각각의 다른 거버넌스 체체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SH가 예를 들면서청신로 같은 사업을 할때 서울 전역에 대한 청신로가 지역에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이 판차에있어야 봐요. 그러면은, 그, 그런 만족은 왜 하고, 불만족은 왜 하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면 정책과 사회학적인 거에 지나친 경도들이 나오지, 그, 개인의 어떤 태도, 가치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영한소지역단로 그 어버넌스라고 하는 게, 어느 소육단위의 거머스를 권한을 주고, 거기서 스스로의 문제결에 그 방법론을 제시해는그규모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대신에 이제 그 거대 단도를 형성할 수 있는 빅데이터나 AI라고 하는 것들이 그 또한 도시 전체의 상위 수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많이 필요가 있다고. 뭐 저는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자니까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그 규범과 체그 제도를 엮어줄 수 있는 그런 그좀 설계가 필요한 사다그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그 우리 사회과학교에서 많이 듣는데 는데 그 이미 타트파슨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회가 다양한 집단 간의 유기적인 기능적인 관계로 묶여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운전주으로 묶여있지만 거기 연결방향에는 꼭그 게이트키퍼가 필요한 거냐. 그게 이제 출발해서 공공성이니요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게 때로는 국가, 때로는 지방정보 때로는 SH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그 각각의 나누어진 층위가 되어진 집단과 집단 간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약관을 그러니까 구축하는 게그 저는 좀 좋은 뜻이 아닌가 좋은 뜻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들을 관계한다 내가 좋은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그 구축이 좋은 뜻이 아니다. 쌍으로 이상. 네. 네 지금 거버넌스를. 음. 게이지 키퍼로서 공공기관이, 뭐, 어, SH가 됐든, 국가가 됐든,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게이 키퍼를 해주면, 해줘야 주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플랫폼, 보부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좀모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그러니까 중심으로 모이고 어, SH를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들이 이제 키퍼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을수 있는 게랫이버넌스인데 이게, 어, IT도 이런 버논스를 가져와야 되고 이게 뭐생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을 때좀 전체적으로 잘잘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뭐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좋다라는 것이 이제 뭔지 핀도장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많은 어, 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어, 우리 서울 열배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여섯 분 정도 주어복지 본부과 김영준 부장해서또 오늘 말씀부장김관수부장예 <웃음> 네, 반갑습니다. 주어지장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너무 광광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좀 머리가 너무 혼자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사 관점에서 현적인 개념에서. 아까 그 이재용 박사님께서는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개념을 공부가 실제 측면에서 현실적성 관도를 좀 하셨고, 그다음에 이우조영 교수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스대의 도시라고 좀 강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주택 건설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의 업무 형태는 그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기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유 계획이라는게 굉장히 획일적인 아, 본격기인서서 어,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은 분야받은 몇 프로가 들어야 되는지 이내는몇 프로가 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기타 종교용지는 어, 얼마나 들어야 될지 어, 거의 뭐 퍼센트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택지가 보하이 되고 이제. 그런 개발 방식이, 어, 소규모적인 도시재생사, 음, 그쪽 위주로 이 개발 방식이 굉장히 바뀌는데요. 그리고 각종 지금까지 유지했던그 시설들을 다재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이제 필요하죠. 공원도 필요할 고 그래서 이제, 어, 오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 어떤 그 지역의 인접지역, 어느 도시 핸들을 가고 있는지, 어떤, 시설들을좀 가고 있는지, 그런 개념을 AI나 GIS 개념을좀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좀더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국정부에서도 작년에 이제 그런 논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시행인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여기 계신 분, 그 스캇, 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여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s 아, 입장에서는 네.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준 네. 시개 오늘 안오거 네. 네. 오셨다가셨군요 그래서 김영준 본부장님을 추천하신 김영호 단장님께서 <웃음> 수납되시때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웃음> 정신과 수납시터 사업단장이십니다. 여기가... 오늘 저기... 일칸자로... 제가 오늘 수업볼 얼마 전에 제가 다른데 발표가 있어서 자료 를찾다 보니까 스위스 연구소가 여기서 전 세계 276개의 스마트 시티의 키워드를 분석했어요. 이때니 첫 번째가 시티였고 두 번째는 스마트, 세 번째가 삶의 질이었대요. 그래서 좋은 도시 반대 나쁜 도시인데 좋은 도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스마트가 기여하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했인데 그 지금 도시가 국가의지식 필요 거의 뭐 70% 이상을로당을 하잖아요 근데 또그 기후변화 원인도 도시가 만들어네요 도시의 문제도 그 도시가 만들었네요 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하는 사람도 상당히 이런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 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게 뭐 디지털 뭐 플라톤 도시계획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스마트 시티를 보면 아까 이 데이터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그럼 데이터는 뭐지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2030년이 되면 데이터 센터가 도시 에너지 2 0를 소비를 하게 된다 고러는데요 어, 그러면 아, 왜그 어, 이제 사례들을 보면 유럽 도시에 <웃음> 정말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가 좋은 거 같아요. 수준이 그 가장 많은 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고 사례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사례는 상당히 비교가 다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껴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공 시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지자체랑 협업을 하려면 꼭 제가 꼭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막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경험이 어. 없다. 우리 회사도 예산을 결정하려면 경험을 하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판단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에 대한 소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네, 뭐 전문가분면 계시지만 기술의 장점이나 기술에 대한 가능성은 또 계속 개발하고 전달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의 스마트 스티가 이게 도시에 들어오려면, 정작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주말에 제가 집 앞에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로봇가 배달을 합니다. 이제 테이블에.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의견막 신기해가지고 사진을찍고아 당신이 하는 게 이런 사업이냐고 이러, 이러는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요 거기 서빙하는 직원과 로봇은 거의 한식구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스마트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도시 문제 해결해서 스마트를 하려면 스마트 기술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스마트 시티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들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리고 정말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시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웃음> 네, 좋은 말씀을 혹시... 어제 왜 네, 네. <웃음> 네, 좋은 말씀 너무. 드리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어, 결국은 이제 거버너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이거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 결정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지금 AI라는 것이 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뭐 미래를 예측하고, 뭐, 퍼펙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AI랑 인간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로봇이 됐던 그렇게 기간이 못하는 걸 서로 사무자할수 있게 정말 가야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뭐, 도시에서도 더욱 조정이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 또는 대표이신 양재호부원님께서 그 오늘 저희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크게 보면 오늘 두은 발표하신 거는 우리 조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인라로서 21세기에 저희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 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은 AI를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 과기정통부에서 ICT 그 고객 대표자 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현대 사회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가 사실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통계청 같은 거가 국가 로우리라기 필요했는데 앞으로 데이터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정보산법 같은 경우도 이 프라이버스 문제로 반복칸을 닫게 되면 아무도 못 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랬었는데, 이거를 누구나 다쓸수 있는 유저블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주려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뭐 옛날부터도 그 스테티스틱스가 스테이트를 운영하는 팀이라서 이제 거기서 어울려 나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통계가 중요했는데, 이제 데이터 없이도 중요한 게 되지, 글로 이제 그 스마스티한 게필요하다는게 이재영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거의 저는 무한대인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이렇게 앞서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주차 시스템 하나만 하더라도 저희도 동네에 주차장이 없으면 되게 주민 우선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낮에는 다비용이좀 아무도 차를못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갖다가 조금만 IT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누가 차를 세우면 그 하이패스 같은 식품이 빠져나가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그러면 그거를 계약해서 한달 쓰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면 훨씬 더그 시스템이 같이 쓸수 있는 것들 생기지 않게 서 무한하다 예를 들면 저는 그 SAC봉사가 좀하이 바탕에 이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아파트 하나를 짓는 것도 인공위성이 갔을때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족적인 도시 작은 형태의 도시가 되다 아파트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임대주택이라고 해 주거만 생각하지 말고 주상복합에 나와서 상가를 임대해서 계약한 그게 아니라 아예 주민들이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안에 가지고 올수 없나.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뭐, 용산, 철도청 그런 부지대들이 이런 데다가, 샘플로만, 뭐, 뭐, 한, 뭐, 건물 하나에 천세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어, 예를 들면, 50층짜리를 지어서 그 안에 24시간 어린이집, 24시간 뭐, 치과소아과다 들어가고, 옥상에다가 요즘 동원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공장은 뭐업을해갖고수경재배를 뭐, 통해서 모든 채소를 다 그러니까 농약 안 치고 그대로먹을수 있는 아주 싸게 먹던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한평정도 한 되는 채로 스으로 워스테이션 해갖고 직장 안 가고 거기서 직장을 출근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여러가지 형비를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이원자에 그런 얘기했지만 9 0에살개동에서 부로우까지 출근을 하셔야 되나 부로우 그러니까 근처에다가 50층짜리